자 이번에는 이 스핀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 3mm 날을 꼽아놨습니다 이런 엔드밀 날들은 최소 2mm, 뭐 2.5mm, 3mm 내가 원하는 두께를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요새는 어 이렇게 가구 문짝에 어떤 템버 모양을 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템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3mm로 고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 바이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예 3mm 고를 한번 계속 만들어 볼게요 자 조이스틱을 밑으로 내리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자, 이제 스피, 저, 스피들 승강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. 예, 재료를 눌렀네요. 자, 여기서부터 3mm씩 옮기면서 고를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요철 3mm, 그 다음에 날이 3mm니까 홈도 3mm. 자, 이제 요철 부분을 조금 더 넓게 가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지금은 3mm에 아, 요철 3mm, 홈도 3mm입니다. 자, 그러면. 요철이 10mm가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3mm를 옮겨주면 되겠죠 자, 이것처럼 자동 바이스를 이용을 하면 내가 잔 눈금을 보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가, 예, 재료를 옮겨주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, 예,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자동 바이스와 스핀들, 성강장치를 이용해서 어, 뭐 이렇게 보링을 할 겁니다 다보를 꼽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초 가공을 해서 가구를 갖다가 어, 장부 조립을 할때 어, 그때 정확한 위치에 보링이 돼야 되겠죠 그 가공하는 모습을 예 보링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제 이 위치에서 그냥 바로 위치를 잡고 200mm 가 이동을 해서 예 계속 내려가면서 보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링 깊이는 10mm 로 가겠습니다 자간격지그를 이용하는 방법 저는 이 간격지그에 3칸을 옮겨서, 예,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3칸이면 약한83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. 자 이것처럼 어 자동 바이스를 이용을 하고 간격지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보 자리나 어떤 보링 위치를 정확하게 예 이거는 거진 오차가 없다고 라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어, 손쉽게 예 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동 바이스를 이용하는 영상이 아, 저희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훨씬 많죠 어떤 날물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 바이스를 이용하는 가공 방법이 예,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날물로 자동 바이스를 이용해서 을 가공하는 모습을 또 한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, 네,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